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 좋은 인상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직장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여드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여드름 치료를 받고 계신 편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직접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직접 손으로 짰을 었 때는 우리가 좀 예상치 못하게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드름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염증이기 때문에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흉터와 색소가 남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는 아주 초기에 내원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드름 환자에서는 어느 한가지 단계가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여드름이 복합적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가지 시술을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드름 치료의 종류로는 압출을 기본으로 해서 피지샘을 파괴, 피지 분비량 감소, 여드름 필링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설레임에서는 아그네스, 알레고로, 제스너필을 이용을 해서 각타입의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가장 원인이 되는 피지샘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아그네스는 절연침을 여드름에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주변 피부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드름이 심한 분, 턱과 같이 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난치성 여드름을 가진 분, 아니면 청소년기, 여드름 약을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그네스 시술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드름의 크기나 숫자에 따라서 에너지와 샷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주로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요 화장이 너무 잘 지워져요 얼굴이 번들번들 거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피지 분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 뭐 PDT처럼 이렇게 햇빛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탄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분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레으로는 1450이라는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 깊숙이 진피층에 침투를 해서 피지샘을 직접 수축을 시키고 그리고 피부 환경을 개선을 시켜 주기 때문에 어 여드름을 감소를 시키고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 피지 분비량이 줄므로 인해서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피부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피부 결이라든지 통도 같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제스너필은 아하, 바하, 레조시놀이라는 세 가지 필링이 컴비네이션 된 필링입니다. 제스너필링은 여드름을 줄여주는 효과와 더불어서 여드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침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 이후에는 아무래도 색소침착이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비네이션 요법으로 제스너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설레임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시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여드름 치료 설레임에서 강원장과 함께 치료하세요.